의 유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건 틀림없죠?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그렇습니다. 발언이었습니까? 왜 그걸 자꾸 물으세요?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 못하세요? 틀림없습니까? 후보자와 아,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100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나가서 내가 모두 발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겠다 그랬습니까? 지금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는데 의원님이 자꾸 주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왜 자꾸 물으세요?